몇 번이라도 반복할게 그게 형이 원하는 거라면 이 그림자가 더 짙어진다 하더라도 보다 더 어두운 점막을 이 어둠이 길을 밝힐 빛이 될수 있기를 자,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자!